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1회 목요일 방송 및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그알바끼수에서 막 당첨번호가 쏟아져 나오다가 최근 2주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알파기수가 아주 저조하죠 그 이유는 지난 차의 기회 저지난이차의 전멸을 해서 지난이차의 기회로 생각을 했는데 번호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3세로라인에서 5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알바퀴수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번호들인데 얘가 이렇게 3세로 라인에 몰려버리니까 어, 알바퀴수가 어, 아주 저조했습니다 어, 이제 2주 연속 어, 알바퀴수가 어, 그 저조했기 때문에 어, 어쩌면 이번 2차가 초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헌터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 우선 지난 2차 거 복귀 방송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 이번이 자꾸 확인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차 목요일 거, 어, 복귀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은 목요일 거 복귀하고, 화요일 날은 화요일 거 복귀하고, 이렇게 복귀 방송을 나눠서 하고 있죠. 1 0 6 1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 날 멤버십, 어,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을 했고요. 어, 화요일날은 규칙수 15개하고 회귀분석 4중 어,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 수요일날 어제는 멤버십 나누리의원 전용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용지분석에서 고정수찾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어, 방송한 거 복귀입니다. 어, 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어, 1 가로 라인과, 어, 4, 5, 29, 36, 어, 우측 사선이었는데요. 1 가로 라인에서는 어, 3번이 나왔죠. 어, 또두 번째 거에서는, 보너스 볼 36과 7강번 45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 알바기 수였죠. 이알바기 수는 이렇게 흩어 흐트러, 흩어져 있는데 어, 3 세로 라인에서 쏟아져 나온 바람에 음, 이게 힘을 못 썼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 이거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죠. 어, 또알바기두 번째 어, 여기도 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좀 힘을 못 썼어요. 여기서도. 38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보토용지 분석 네 번째, 알바퀴 세 번째죠 어, 여기도 어, 이세 개가 다 전멸했습니다 여기도 다 전멸했죠 이렇게 전멸했어요 어, 3세로 라인에서는 어, 17하고 38두 개만 있었죠 어, 이 알바퀴수가 두 개만 있었습니다 38은 방금 앞에서 보토용지 분석 세 번째에서 출했고 어, 17은 출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어, 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는 어, 목요일에 올려드린 거는 어, 주기 분석에서 오연멸이라서 이게 출할 줄 알았는데 아, 출, 출을 기대했는데 천멸했습니다 어, 어, 209주기거든요 어, 현재 오연멸 중이었는데 어, 여기가 천멸해서 이제 6연멸로 넘어갔습니다. 6연멸이 됐어요. 어, 주기분석 자리들이 이렇게 요걸에 장기연멸을 많이 하고 있네요. 어, 저는 5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출하시키는 된 건데 천멸을 어, 했습니다. 어, 우리 그, 어, 시청자분께서 어, 댓글 달아놓으신 것도 보면 아주 예리하시네요. 뭐냐면 천멸이라는 어, 천멸할 어, 걸로 보인다는 분도 계셨고. 어, 26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도 있었고 어, 아주 어, 거의 어,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적중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멸했네요 자 지난해 차 목요일 날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이제 이번 이차거 확인하겠습니다 어, 넷중 하나 용지 분석이죠 어, 지난 2차에 전멸한 거 다시 이제 확인,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2차에는 이제, 어, 출하 시기가 이제 꽉 찼다고 봐지는데,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난 2차에 대거 전멸을 해서요. 어, 첫 번째는, 어, 여기, 루토 용지 분석, 어, 15, 어, 가로 라인입니다. 어, 여기는, 어, 현재 3연멸 중이죠. 이번 2차에 이제 출하 시기가 가까운데요. 어, 헌터 자료상으로 이런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30 아, 이렇게 여기가 이번 이차의 필출이다라는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로 라인이 현재 이연멸 중이죠. 아, 여기가 이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이차에는 어, 출할 거라고 헌터가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아홉 칸 분석에서, 어, 이 구간입니다. 이, 아, 구간, 4, 5, 아, 5 구간하고 이 구간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4, 5, 6, 11, 12, 13, 18, 19, 20. 여기가 현재 어, 2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 출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바퀴 수설이에요. 지난 2차에 알바퀴 수설이 형편 없었죠? 한 개만 출했습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 알바기 수입니다. 하나는, 요렇게, 6, 17, 28, 39입니다. 또 하나는, 2, 15, 28, 41입니다 어, 여기가 현재 어, 유견멸 중이에요 그래서 어, 출간한지 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 유견멸 중입니다 지난 2차에 선멸했죠 다음은 어, 알바키수 두번째 이것도 용지 분석으로는 세번째입니다 이번 이차에이알바키 수들이, 어, 철우의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헌터는 내심 기대를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여기는, 이렇게, 4, 15, 26, 37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5, 18, 31, 44입니다. 어, 여기가 현재, 어, 오연멸 중이에요. 어, 두 개가 다 오연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대개 3연멸 이상이면 이제 추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연멸 중입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고요. 또, 보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역시 알바 기수인데요. 헌터는 조사된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긴 이렇게 80입니다. 어, 80이, 어, 지금 현재 3연멸 중인데요. 8을 빼놓고 보면, 어, 현재 7연멸이에요. 17, 26, 35, 44는, 어, 현재 7연멸 중입니다. 지난 2차에도 이건 보여드렸었죠. 17, 26, 35, 44.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이번 2차에 출 가능하다라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5, 17, 29, 41입니다. 여기가 현재 어, 4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 출, 출 가능, 대개 3연멸이면 이제 출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이제 4연멸 됐습니다. 어, 지난 2차에 3세로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이알바퀴선는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 줄에서 쏟아지는 바람에 얘들이 힘을 못 썼어요. 어, 이번이 차에는 어, 기대를 좀 합니다. 이번이 차에도또 이렇게 몰려서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 일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어, 세로로 이렇게 모이면 그다음에는 가로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머지 않아서 이제 가로로 또 몰리겠죠. 가로로요. 지금 연돈이 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연번이 나오시기도 됐고 그래서 가로로 몰리는 모이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라인으로 몰릴 수 있어요 3연번이 사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건데요 209주기죠 어, 지난해차 5연멸이라서출 어, 가능하다고 헌터가 생각을 했는데 어, 지난해차에 천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에는 이제 유견멸이 됐어요. 9, 11, 17, 28, 30, 33, 35입니다. 이번 에차에는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09주기입니다. 현재 유견멸 중인데 그 틀려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차에는 아주 적중률이 높았어요. 뭐냐면 전멸. 전멸로 보이신다는 분도 계셨고, 어, 26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 있으셨고, 어, 느 분은 또, 어, 14위에는 안 보이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셨는데, 여하튼, 어, 그, 탐탁한 번호가 이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적중하셨습니다. 모두 적중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탐탁한 번호가 안 보였으니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